안녕하세요. 민정 힐링 김민정입니다. 네, 어, 저는 17년차 요가 강사이고요. 지금 현재 목동에서 원리스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민정 힐링 채널을 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 현재 동영상 316개로 올렸고, 이제 구독자분들 12,700명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저희 요가원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과 제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시간은요 1대1로 개인 지도를 하는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대충 시간들을 이제 한번 다 뽑아봤더니, 이제 1000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요가 수업을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분들 이렇게 시간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9000시간 정도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요가뿐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인체를 치유하는 힐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1대1 개인 지도를 할때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 작년에 특히 이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때문에 좌절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목동 원내스 요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어, 심지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앉아서 전구를 하는 자세는 허리가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허리디스크의 위험이 사실은 높아지는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 중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실제로도 한번 하시고 두번 하신 분까지 계셨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앉아서 전구 자세는 거의 하기가 어려운 몸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도 다른 종목들의 점수도 모두 다 향상이 되고 좌전불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으시고 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지금 전문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을 저, 어, 저도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힌트가 될 만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 마치 그물처럼 네, 촘촘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바깥쪽 라인에서부터 안쪽에 깊은 내장에 계 이르기까지 우리 몸은 정말 마치 우주의 모든 곳에 이런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요 근막들이 우리 몸의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늘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자세 만약에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계세요 그리고 늘 앉아서 앞쪽을 주시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고 계시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골격과 근육들이 그 자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네, 변형이 되고 많은 긴장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의 공간도 역시 많은 긴장이 올수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아시다시피 요가는 다른 스포츠와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 호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흔히 많이 아시는 복식 호흡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호흡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요가는 오랜 전통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요가 명상학을 전공했고요. 또 한의학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방건강학도 전공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체의 불편함의 통증이라든가 경직된 부분들 흔히 많이 느끼는 뻣뻣한 문제들 네, 그리고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 잠이 잘안오신다거나 네, 소화에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갱년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소방공무원 같이 특수한 경우에 어떤 네, 자세를 만들기 위한 부 분들 육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치지 않고 자세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다리찢기 자세죠. 제 영상에서 참 많은 분들이 다리찢기 영상을 보셨었는데요. 요가에서는 다리찢기는 음, 그것보다는 골반을 많이 열어서 그 내부의 공간에 순환을 잘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죠. 그래서 단지 모양뿐 아니라 다치지 않으면서 그 안쪽의 공간들까지 바깥쪽과 내부의 공간이 모두 건강하게 우리의 몸이 균형되고 그리고 조화롭게 순환이 되면서 네, 이렇게 아까 쪽에서 봤을 때도 멋지고 안쪽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저에게 더큰 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목표 어느 스 요가로 찾아오시면 더 여러분들께 강력한 변화의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목동 건네질가 그리고 유튜브 민정힐링 자주 검색하시고요. 여러분들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